잉어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놀러가기로 했어요. 와. 야! 니네 자리 어디야? 나 D13번인데 D13번이. 나 B8번 나 B11번 이게 B인가? D, D, D가 어디서 있는 거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것은 정신의 손적으로 몰아낸 것입니다 어? 저기... 항공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어 여기 VIP석이다 아야 여기는 아무나 타는거 아니야 난기류가 있데 난기류 5초내로 가... 자기 자리에 앉아야돼 난기류가 있으니까 여 맨날 빨리 앉아 시간 가고있어 자기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거 같네 오오오오오 어, 봤어? 저 친구 지금 막 지붕에 부딪히고 그랬잖아 어, 저 친구 피가 달았는데? 우리 승무원이 모두를 위해 간식을 준비하면서 잠깐 기다려달래 오 간식을 주려나 보다 샌드위치 준대 샌드위치다! 어, 샌드위치, 샌드위치, 아, 샌드위치 주세요 샌드위치 오, 먹어야지 야, 여기 비행기 엄청 좋다 먹을 것도 주고 아고작 아고작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응? 응? 리아야 어. 왜 그래? 야 응? 기분이 안 좋아. 갑기아이 응? <웃음> <웃음> <자기? 웃음> 샌드위치가 어야 알레르기 있는데 내가 이 오일 넣어주면 어떡하나? 어, <웃음> 어 야, 어떡해? 리아야 너 알레르기 있어? 어 리아가 많이 아픈 거 같아. 어, 어, 어, 리아 어. 리아 수화물을 찾아야 해 리아의 어. 수, 수화물을 빨리 찾아서 리아한테 빨리 줘야 돼 위에 짐 보관소 리아 죽는다 어, 어, 어, 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내가 찾았다 아 다행이다 리아야 너 알레르기 약 챙겨왔구나 뿅아 좋은 오후 되래 낮잠을 자는 게좀 좋을 것 같다는데? 아 우리 좀 낮잠 좀 잘까? 음. 제주도 가는 게좀 많이 머네? 어이, 야 리아야 일어나 봐 우리 많이 아, 잤어 아 여메아 근데 비행기네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돼 그, 어? 어나안자 나 있을래 <웃음> <웃음> 뭐야 어? 이거 추락하는 거 아니야? 야 비행기가 추락한다는데 이거? 뭐야 앉아 있어, 비... 앉아 있어. 비 비행기를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오른쪽 날개 그거 야, 뭐야? 오른쪽 날개 이상한 거 있어 여기. 이 뭐야? 뭐, 뭐가 뭐가 뭐가 뭐가 오른쪽 날개 뭐가 있는데? 여기 야! 있어. 야! 오른쪽 날개 저 귀신 같은 뱀뱀뱀뱀뱀뱀 뱀, 뱀, 뱀, 뱀, 뱀. 뱀이 있다고? 뱀이, 뱀이 아래 있어. 어디? 어? 여기 아래. 뱀이다. 오. 어? 흥 봤어? 야 뭐야? 있어 있어. 저기 오른쪽에 흰색 뱀. 뭐야? 남자다셔 실로 빨리 뛰어 가야 될거 같아. 남자들은 어, 연리 받을 수 어. 있어. 빨리. 남자들은 실로 뛰어 가자. 가운데로 가 얘들아. 가운데로. 야! 됐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저뱀 뭐였어? 되게 그 귀신은 뭐였고? 어, 얘들아. 어? 괜찮아졌나? 괜찮아졌는데? 뭐야? 뭐야? 휴. 전원이 다시 켜졌어. 다행이다. 그독 어, 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손객들분들에게 알림 드립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전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호! 오호! 오호! 우린 살았다. 우린 살았다. 오호! 아. 하지만 나쁜 소식은 아주. 어? 뭐? 어? 오. 뭐요? 뭐가 어, 또나오나 산소 마스크? 야 산소 마스크 빨리 빨리 빨리! 산소 마스크. 어, 어, 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어, 있다 어, 어. 산소 마스크 저기 있다. 어, 어, 어. 야야나 나는? 넌? 나. 산소 뭐지? 마스크는. 오아 시오야. 어! 어! <웃음> 산소 마스크는 두 개밖에 없었어. 어떻게? 단소마스크가 두 개밖에 없어서 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설정인가? <웃음> 어쩔 수 없지 아니.. 어? 어허허허 어, 어, 야, 야 자리로 가.. 놓고... 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어? 어? 리아야! 어? 니 리아! 몸에 어? 네 폭탄! <웃음> 이게..이게..이게..이게..뭐..뭐야? 뭐, 그것은 폭탄처럼 보인다 오! 안돼 리아야, 네, 폭탄을, 제거하려면은, 내가 빨간 줄, 파란 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잘라야 될것 같은데? 자, 어떤 케이블을 자를까? 리아야, 니가 골라! 어허... 빨간 나는... 줄! 파란 줄! 빨간, 빨강, 빨강으로! 빨강으로! 그래! 알았어! 자른다! 어... 제발. 오예,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살았다. 아! 뜨겁다 니가 <웃음> 빨간 줄 자르라며 파란 줄이었잖아 이럴수가 비행기에서 친구들이 모두 다 죽고 말았어요 과연 <웃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빨리 손상실로 가봐 어? 어. 아까 그 봤던 그 귀신? 사람의 형태가 아니야 헐 상신 당신, 상신이 아닌에 대해 지불할 것입니다 헐 뭐야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 이거 비행기 추락한다 우리는 자동, 자동 조종 장치 버튼을 찾아야 합니다 <웃음> 이거 아냐? 모든 것을 클릭하고 우리가 죽기 전에 그 버튼을 찾아주십시오 이거다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다 눌러봐야 된다고? 이 중에 하나가 자동 버튼이 자동 그 운전 장치가 있는 거구나. 다 빨리, 눌러봐야 빨리, 돼. 빨리 빨리 빨리. 옆에는 더 빨리. 됐다. 어. 아야. 거비. 왜 앞에 여기 있는 거야? 호 다행이야. 응급 전화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푸. 여보세요. 여기 비행기가 이상해요 빨리 구하러 와주세요 어 지금 선장에 의식이 없어요 아 감탄하지 마세요 삥 내가 파일럿 좌석에 앉아서 나라도 운전을 해야 해 맞아 내가 운전을 가는 거야 처음이지만 괜찮아 뭐 어떻게든 되겠지 밟아 이야 밟아 좋았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야, 어? 어? 안 이럴 수가. 어, 왜 저기 갑자기 또 나타나? 정말 끔찍해. 어, 어, 이거 좀 왔어요. 어. 헐? 너희 친구들을다 죽였다 이런 말인가? 어 당신의 진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어쨌든 무시무시한 귀신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건 알겠구만 어쨌든 귀신이 날 죽이지 못했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살아남았다고 아 살아남았어 친구들의 희생이 나는 살렸다 난 별로 희생하고 싶지 않았어 똑같아 <웃음> <웃음> 어쩔 수 없었어 얘들아 흥미 어쨌든 오늘 스토리 맵이 비행기 맵을 해봤는데요 어,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안녕!